안녕 밥슬이야 여기는 대만 타이즈 곱창국수로 유명하다는 집을 찾아가고 있어 현지인한테 추천받아서 영어도 없고 외국인 리뷰도 아주 적은 곳이었는데 광고사진이랑 유명인으로 추측되는 사인으로 도배가 된 입구 를 보고 왠지 방송탄 역량이 큰듯 한 느낌이 들었지 영어도 안통하고 번역한 메뉴 이름도 안통했으나 뭘 먹으러 왔는지 한 번에 알아차린 사장님의 센스 덕분에 주문과 동시에 2초만에 나오는 곱창국수를 먹을 수 있었어 그동안 왠지 돼지냄새 날것 같아서 기피하기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한국인들이 많아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지. 한 견에 셀프바가 마련돼 있는데 여기에는 짜사이 같은 반찬이랑 그리고 매운 양념 소스가 있어. 이 소스를 넣어야지 진짜 존맛탱이라고 해가지고 막 푸는 중이야. 아마 중화권에 있는 중국에서 많이 먹는 라오간마 같은 그런 소스인 것 같아. 그리고 짜사이. 이 짜사이는 한국의 단무지 같은 역할을 하지. 굴철이라 그런지 곱창만큼 굴이 많이 올려져 있었어. 아 정말 만족스럽지 뭐야. 아 고수 너는 미안하지만 좀 비켜주겠니? 우리 점피디는 고수를 못 먹거든. 국물이 끈적끈적한 것이 매우 울면스러웠지. 마치 죽에 고명이 올라간 느낌이라 숟가락이 꼭 필요해. 맛있다. 맛있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맛이지. 느낌은 울면이고 맛은 참기름이 빠진 고기 육수와 굴소스가 들어간 그런 울면 같은 느낌? 어 아, 뭐라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점피디 지 혼자 먹고 왔어. 날씨가 30도가 넘어갔는데 점피디는 먹기도 전에 땀을 잔뜩 흘리고 있었어. 맛있어 보여 라오 깐마 같은 매운 소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고추장 같은 역할을 하는 매콤한 소스지. 어, 짜 사이를 단무지로 표현하는 토속적인 우리 점 PD. 매운 거잘 먹는 점 PD한테도 소스는 많이 맵다고 했어. 특유의 향신료 전혀 없고 예민한 사람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 우리 점 PD가 좀 예민한 편이거든. 음. 한국인들이 왜들 그렇게 맛있다는 줄 이제야 이해가 되었지. 와, 굴 통통한 거 보소. 굴이 너무 싱싱한 거 있지? 아, 죽 같은 국물이 입에 착 달라붙어서 입천장에 딱 붙으면 아, 어, 내 입천장 다 까져. 공항으로 출발하기 30분 전이라서 정말 더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시계를 보고 먹었어. 어쩔 수 없었지. 마음도 급하고. 막 비릿하거나 굴맛이 강한 건 아니었어 근데 그 맛이 너무 오묘하게 맛있었지 마음은 급하지만 일단 먹긴 먹어야겠고 아 곱창의 냄새조차 잘 잡았다는 이아해자스러운 곱창국수 음. 음, 곱창에 있는 음, 곱창을 먹었다 돼지 곱창전골에 있는 곱창 느낌이라는 점피디 왠지 위로받는 것 같아 보이는 건내 느낌인가? 혹시나 입에 들어갈까 고수는 모두 건져내는데 처음부터 그냥 빼달라 했으면 됐을 텐데 말이 안 통했나봐 슬슬 젓가락질이 조금 힘들어진다는 거는 거의 다 먹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저로 퍼먹거나 아니면 사발째 드링킹 해야 되지? 아, 점점 후회가 오고 있지. 대짜를 시킬걸. 사이즈별로 있는지 몰랐다가 뒤늦게 그걸 알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 고수를 빼달라고 하면 되지 그걸 씹어가지고 응? 이러고 있는 우리 점피디야 아저땀 닦아주고 싶다 상큼하고 매콤한 우리 짜사이 씨아 정말 숟가락으로 푹푹 퍼먹고 싶었는데 너무 자잘하게 썰어놔서 어뭐 먹다가 생각해보면 이 곱창국수에다가 얘를 고명으로 올려서 먹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들었어 대부분 사이즈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먹어보고 좀 괜찮으신 분들은 특대자로 주문하시길 특대자 없으면 대자 두개 먹으면 되지 뭐 자꾸 강조하는 출국 30분 전 너무 더워서 땀을 삐질삐질 흘렸는데 이날 날씨가 30도가 넘었어 아 그래도 오직 머릿속에 딱한 가지 생각뿐인데 지금이라도 하나 더 시켜서 5분만에 먹어버려? 아니야 가면서 포장해 갈까? 아, 포장하면 금방 포장해줄테니까 공항에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을거고 출발시간 전에 샤워도 할수 있을텐데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곱창국수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점피디가 예상이 되었지 맛있겠다 점피디야 다음에 나도 하나 사주련? <목소리> 그러시겠죠. 점피디는 예민쓰니까요. <목소리> 어제 과음했니 점피디야? 지금 점피디의 생각은 지금 출발하면 딱 맞게 호텔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그릇 더 먹으면 빠르면 5분 지각, 늦으면 10분 지각 근데 아 샤워도 해야되겠고 아까 내가 했던 그 얘기 그대로지? <웃음> 탐! 그릇이 너무 작았다며 투덜거리는 점피디였어. 점피디 먹방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